참 이상한 일이지 지금 이 순간 의현도 녹주도 눈앞에 이 남자도 아닌 아가씨 당신이 떠올라요 아가씨가 버리고 떠난 이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열망과 추억과 괴로움과 분노와 그럼에도 사람을 가여워하는 비극이 있으니 유나 아가씨 당신이 두고 간 것을 우리는 여전히 끌어안고 있네요. 아가씨, 나는 지금 멀리 왔어요. 아가씨가 원하셨던 것보다 훨씬, 훨씬 멀리 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아가씨, 당신에게서 멀어질수록 나는 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됩니다. 이제야 나는 나를 그리고 당신을 온전히 알 것만 같아요 나의 세계 나의 물 내가 숨 쉬던 나의 바다 안녕 유나 아가씨